귀여아 <웃음> 티야 누나 좀만 주라 어 코리야 어디 어디? 관심을 주지 말자고 응. 날라가게 어 날라갔어 한이자 꼬꼬 다 먹었어? 아이고 더워 나 금방 먹을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먹을게 하치야하치가 인간이었으면 무슨 직업이었을 것 같아? 예? 성격이 좋진 않아가지고 하치가 사람이었으면 직업이? 착하니까, 귀여우니까 얼굴로 하는 직업 얼굴로 아이돌 이런거? 아이돌을 지켜주자 가수 송강을 뺨치는 배우가 되던가 이모 <웃음> 네, 뭐 요즘에 송강이 좋다 <웃음> 하치아도 누나 요즘에 송강이 좋다 주책맞게 송강이 좋다 강아지게 송강이 되어라 응? 네? 하치 귀여워, 아 귀여워. 쌤이 어떻게 알아신요신해 친해, 응? 쌤이랑? 이모가 조금 쑥스러워서 말을 많이 이렇게. 그래서 그냥 간단한 얘기만 해. 어, 사실 조금 이용할 때 조금 많이 힘드시죠? 아, 아니요. 저 얘기도 엄청 많아요. 되게 수월해요. 그더라고 내가 집에 살려고 그러면 막 물려고 그러는데. 기술이 있지. 막상 병원에 가, 병원이 아니지. 하치야! 용실 가면. 하치, 이거 봐. 오야, 오야, 오야. 응. 더워. <웃음> 환장하겠다, 우리 하치. 보고 싶어 갖고. 아 이뻐. 올라가면은 안 돼. 야 안녕하세요 같이 요 안녕하세요